우리 네, N.F. 분? 분, 팀 내주고 이거 방송에 나오게 해주세요. 아, 아, 그래, 아, 노그거 약간 그쵸, 영어, 나랑 그저이요그러 뭐. 성실한 사람이 받지 않을까. 오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네. 네. 연말 결산! 녕하세요안녕하세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녕그세요안요안요안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안녕그세그 안녕하세요. 안녕하요요 엄청 바쁘게 하, 활동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에너클락 같은 거 이제 찍으러 음. 아 맞아 뭔가 힐링되고 우리의 엔하이픈 붐? 엔하이픈의 아, 붐은 그거 아닌데? 렛쥬고 제가 팬사에 서 애니분들 들었는데 렛츠고가 다른 예. 분들한테도 유행이 되고 있대요 그때 아, 비하인드였는데 음. 저희 성훈 형이랑 희승 형이랑 저 나갔잖아요 그때 음. 막 어떤 게막 유행이고 이런 걸 모르니까 피님한테 피님 P님 내주고 이거 방송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요?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유의, 이거 이렇게 유행시켜주세요 이렇게 말했었지 <웃음> 기억이 나요 월말 결산마다 했던 저희 코너가 있던, 잇, 있지 있 어, 네. 하나 둘셋 목표적으로 결산하기 1등으로 일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요 그거요? 저는 맞다.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 어, 항상 모르겠다. 먼저 나가. 네. 봐, 솔직히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야 솔직히 <웃음> 나좀 빨라지지 않았어? 아 어, 맞아 맞아 맞아. 뭐, 옛날에는 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영양제. 옛날에는 저녁에 뭐였 나는 콜라겐 와이 진짜 잘 먹어. 얘 갑자기 갑자기 내가 밤에 나와 나오 있으면 주방에서 막 패트병에다가 아 맞아. 모닥상화소. 그거는 약간 영양제. 너는 약간 습관, 루틴이 좀된것 같아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추천 좀 해줘 저 별의별 영양제 다 있어요 저 홍본이야? 네. 뭐였지? 아, 나는 뭐 자기관리 철저하게 하기 2번 음. 컴백해서 어. 실력 상승 증명 이건 언제였지? 2대인가? 날이와 셀카 찍어 올리기 이거 뗐잖아요 약간 좀 가능한 것도 많아 가능한 것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도 많아 아, 그래서 근데 아, 목표를 이제. 그래서 누가 제일 잘 지킨 건지 아, 목표? 네. 성훈이 s 근데 성 o 이도 진짜 많이잘 g you're going to die. You're g o 뭐 나랑... 그 o d 이 e You're going to die. You're 이 o i n g t 요 die.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표를 a y Okay. Okay. Okay. o 그러면 은 오늘은 2022년 네, 음. 승현그 목표를 세워볼까요? 오 저부터 할게요 오케이 okay. okay. 저는 밥을 먹는데 이번에는 좀 맛있는 걸로 먹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제가 라면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었 차라리 라면을 먹을 바에는 라면을 먹고 음. 이렇게 맛집도 가면은 재료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몸에도건강하고 고기도 들어있어 우리 목표 차슈 단지미키 음. 저요? 섬장기 네. 두고아 제가 아, 조금만 더 음. 크고 싶거든요 음. 아니, 근데 그렇다. 너무 커버리면 어떡해. 너무 소대야지. 아 그래 아 장난이고 성훈이 형이랑 운동 열심히 꾸준히 하게. 오 음. 좋다 음. 음. 어, 저도 좀 껴주세요. 음. 음. 내년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엔진 분들 아닌데. 더 보는데 좀더 프로페셔널하게 음. 좀더잘 준비해. 야지두 활자 동일 비슷한데 잘 많이 계획돼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할수 있도록 컨디션. 컨디션 음. 관리, 선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저는 뭔가 정원이랑 제이 크 포함해서 좀더 큼지막한 그런 건데 저희가 이렇게 더 많은 걸 이렇게 제대로 준비해서 하고 싶었는데 그저 여권이 못 됐던 것도 있었고, 되 다양한 그런 그래서 아쉬움들이 있었잖아요. 활동하거나 뭐 어떤 공연하거나 다양한 부분에서 왜냐면 좀더 만족스럽게 활동을 하기, 음. 만족스럽게, 활동하기 오. 만족스럽게. 저는 뭐 한겨 같은 게 맨날 비슷해요. 도자기를 빗듯이 좀더 약간 튼튼하고 멋있고 이쁘게 이렇게 더 약간 멋있고 약간 좀더 자신감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음 맞아. 다음은 이제 초등학생. 네 초등학생이 <웃음> 아니. 유치원생. 네. <웃음> 제가 스무 살인데. 그러니까 네. 나이 들어 네. 보이겠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사실 제가 스무 살에 코트를 입어 보고 싶고. 아. 어른미를 강조하고 싶다. 네. 조금은 나도 이제 어른이다. 아, 었다 에. 어, 오, 댓글에! 재밌었다. 댓글 크릭타임여요타은2010 회생 음 아, 어, 좋다. 어, 좋다. 네. 그래. 하나, 둘, 둘 셋. 네. 예스. 네. 예스. 네. 는이제 네. 검은 호랑이처럼 포고 있고 용맹한 음. 음. 아, 네. 포코스에서선정한 네. 안녕. 안녕. 안녕.